복을 가지고 사는 방법 가슴에 기쁨을 가득 담아라 담는 것만이 내 것이 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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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향해 축복하라. 세상은 나를 향해 축복해 준다. 기도하라. 기도는 소망성취의 열쇠다. 힘들다고 고민 말라. 정상이 가까울수록 힘이 들게 마련이다. 준비하고 살아가라. 준비가 안 되면 들어온 덕도 못 받는다. 그림자를 보지 말라 몸을 돌려 태양을 보라 남을 기쁘게 하라 배의 기쁨이 나에게 돌아온다 끊임없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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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게 손해를 보라 손해가 손해만은 아니다 요행을 바라지 말라 대박을 노리다가 쪽박을 차게 된다 희망의 꽃을 피워라 희망의 꽃만이 희망의 열매를 맺는다 밝고 힘찬 노래만 불러라 그것이 성공 행진곡이다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말라. 그 노래는 복나가는 노래다. 푸른 꿈을 잃지 말라. 푸른 꿈은 해문의 청사진이다. 남의 자란만을 보고 박수를 쳐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난다. 좋은 말만 사용하라. 좋은 말은 자신을 위한 기도다.